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사랑 없는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에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어, 동경해요. 음, 누군가를 막연히 그리워하기도 하고 과거의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음. 참 쓸쓸한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때는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음, 낙엽이 떨어지니 네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어, 그리운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씩 쯤은 가슴에 품고 살지 않나요? 어, 헤어질 때는 정말 어, 다시는 생각이 안날줄 알았는데 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가 않죠? 자 카드를 준비해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 고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은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 네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음, 뭐 헤어질 때 밉죠, 당연히. 미워질 만한.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음 그리워도 저요 음, 저도 그래요 어 그때 그 당시엔 되게 미웠는데 지금은 가끔 잘 지내나 뭐하고 지내나 어, 그런 생각해요 음, 솔직히 어, 어떻게 지내든 상관 없지만 이왕이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그치, 그렇게, 안 지내길 바래, 봤자 음,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럴 필요 있나요? 그죠? 네. 맞아요. 누구나 다, 천년의 분노 속에 살아요. 어, 어떤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서 죽어도 용서가 안될것 같죠? 어, 근데, 시간이 뭔지, 시간이 어느 정도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쓰라린 상처도, 그쵸? 자, 1분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음 그때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음, 깐깐하고 어, 인간미가 좀안 보이나요? 어, 그래도 능력은 있었잖아, 나름대로. 어,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어, 그래도 엘리트는 엘리, 맞아요. 음. 뭐 서울시 아니면은 경기도 아니면은 뭐어 한국에서 막 뛰어나 뭐탑 인재 뭐뭐탑 5막 이렇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름 어 저기 막뭐 인정받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음이 사람은 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생각이 많은 사람. 음, 항상 생각이 머리에서 끊이질 않는다? 그래야 될것 같아 음,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 생각을 해요 음, 이 사람이 워낙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요동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음, 감정이란 게 있잖아 음, 나름대로의 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많이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을 하겠지 음, 어떤 어떤 스타일 뭐이사람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 계절로 치면 음. 가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게 우리 파랑스랑 헤어진 게 잘한 일일까? 조금 더 어, 지켜봄이 좀 낫지 않았겠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리고 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가? 아주... 음... 자기 생각에 날 새는 사람? 음, 자기 생각에 날을 새.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화가 났다기 보다는, 음, 그렇게 크게 화가,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화가 났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음, 왜냐면 지금 뭐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쎄, 여자가 있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 사람 성격에 이런데도 가나 싶을 정도로 음, 음, 이런데도 어, 이런 가이런데 갈까 싶은데 가서 놀기도 해요 음, 놀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있을 땐 몰랐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를 갖다가 어, PR을 한다? 근데 그그 그 PR, 여기서 PR이라는 거는요 전에는 어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이성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어, 구라를 치고 있지 않는가 싶어 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음, 그럼 뭐그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음, 여러분들은 천년의 분노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뭐 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줬으면 이렇게 덤덤하지? 굉장히 덤덤하다 그래야 되나? 어, 덤덤하고 음, 돌아갈 수 있으면 은 음,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박이네 <웃음> 여러분한테는 첫눈의 분노가 이 사람한테는 분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음, 나름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게 여러분은 어, 저기 막 어느 정도 자기보다는 그래도 어 사람들하고 융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어 그런 이 사람 기억 속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어떠지좀 뭐 화목하다 어 여러분들 주변은 좀 화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의외인데요. 어이 사람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음 따뜻해요 따뜻하고 음, 따뜻하고 즐겁고 예쁘다 뭐 이런거 음,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여러분이 이제 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좀 활발하고 좀잘 놀고 대인관계가 좋고 어느정도 자기를 그니까 늘서 집에 있을 때는 막 허름하게 있어도 나갈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 있게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점들을 갖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수수하면서도 그 집안에 있는 식 가족들, 어 구성 뭐 동생이면 동생, 부모님은 부모, 뭐 그런 이제 그 남친이면 난, 남친. 어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런 데가 있어. 어, 그렇게 좀 이렇게 뭐 뾰족 튀어나온 거 있으면 좀 다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좀 집안을 좀 잘. 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투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집안도 어. 부드럽고 편안해진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 대한 미움 없어요. 오히려. 어. 오히려 자기가 어, 조금 인간미가 적은 게 아닌가 자기반성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한 마음은 그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안 나빠요 이 사람은? 음안 나쁘고 여러분만 괜찮다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닌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고 싶어 와우 대박 이게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채널 갖다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 달에는 진짜 헤어지고 막 으렁거리고 왼수갖고 완전 지긋지긋한 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며칠 전서부터는 이렇게 융합하고 화합하고 돌아오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음, 내가 제목을 어떻게 정해도 이렇게 재회 분위기가 물씬 나는 카드들이 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왜냐면 제가 이런 카드를 보면 은요 여기서는요 증오나 미움이 보이지가 않아 그냥 그리움 음, 그리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어, 보이고 이 사람은 진짜 1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1도 불만이 없어 그저 그냥 자기가 조금 어, 융화되기 어려운 성격이라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 많아서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것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이 주변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원만하게 이끌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 그런 관계가 음, 일순간에 무너진 어, 무너지게 됐다 음, 일순간에 무너졌고 음, 음, 여러분 어, 일순간에 왜, 왜 갑자기 이 카드가 반전이 들어왔지? 음. 근데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갖다가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어,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응, 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왜 그랬지? 어왜 그랬을까?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돌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거기서 시큰둥하고 별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하는 그 노력이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헤어졌을 때그 당시에는. 얘는 생각이 많은 애구나. 어, 생각이 많은 애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어, 어뭐 저기, 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어, 그냥, 뭐, 골치 아프고 싶지 않았다. 그 상황 같다. 그냥 회피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회피하고 싶었다. 회피하고 싶었다. 어디 봅시다, 이거. 음, 그냥, 그냥 싫었대요. 어, 그냥 싫었고, 어, 이런 관계가, 어 그런 경우 있어. 그냥, 그, 남녀가 이별할 때, 그 너무 오래 서서 질렸다, 어, 질려서 어. 왜냐면 이 관계가 너무 그니까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무료해져서 헤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음, 꼭 바람이 아니라도 그냥 어, 그냥 질렸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폭풍 많이 오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의 뜻을 알고서 그냥 오케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왜 이렇게 잠못잘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이거 왜왜 왜 이런 식으로 헤어진 거지? 음. 음 맞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싫었대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싫었대요. 그냥 어 혼자 있고 싶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다 싫었대. 그니까이 사람은 누군가하고 어울려서 사는 그런 습관이 안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의 성격은 너무 좋다는 거야. 어, 그리고 굉장히, 그니까, 러 친화적이고,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어, 그 점에 있어서 불만은 없어요. 근데, 그 점이 또 싫었다라는 거지. 어,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 어, 단점으로 작용이 한 거야, 이 사람은. 싫다라는 게, 아, 진짜 맞추기 힘들다. 음. 어떤, 그러니까 그런거지. 어떤 면에서 이게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이렇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 질림과 싫음과 실증이 난거예요 어, 이런 케이스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음. 사, 어, 그냥 그러니까 애정이 식은거지. 너무 너무 똑같은 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시간들이 어, 그냥 싫었다라는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음. 그래서 낙엽지만 그립냐 라고 했을 때를 보면 어디 진짜 여러분을 그리워하나 음. 그리워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음. 여러분에 대한 불만이 1도 없어 음. 그냥 싫었다라는 거지 이런 케이스는 재해가 오히려 되기가 쉬워요 음. 이 사람이 흑폭풍만 오면 돌아와 근데 이, 이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이 어,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 그럴 것같아 느낌이 그래 카드의 흐름상 왜냐면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는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챙긴 것 같아 많이 챙기는 그런 느낌이 카드에서 물씬 나요 어. 카드에서 물씬 나 이게 딱히 헤어질 이유가 없는 건데, 음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음 맞아,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거 맞아요. 음, 그딱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음, 그냥 사박 사박 얘기했던 그시그 어, 그 시절 그 편안했던 시절, 어이 사람 그리워하는 거 맞아. 음, 이 사람은, 어, 진짜 그리워요. 막 미친 듯이 그리운 게 아니라, 이, 막 이렇게 포근하게 밀려오는 추억들? 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포근하게 밀려오는 추억? 어,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음, 아주 좋네. 어, 아주 좋아. 어, 너무 다행이야. 음. 음. 그 미, 그것도 생각하고 어그 여러분하고 참그 음, 아련했던 그 추억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허물어졌을 적에 어 상실감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실감 그 좋았던 관계를 어,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상실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겪은 마음의 고통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네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두고 나옴으로써 그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상실감 역시 되게 커음이 사람은 음 성격이 쉬운 성격이 아니다 가만 보니까 음, 가만 보니까 성격이 쉬운 성격이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돌아온다 그래도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 어, 뭐라 그럴까, 어, 자기 침체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 한번 무슨 생각에 잠기면은 뭘 어떻게 해도 지 스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아마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카드를 이렇게 뽑으면서 어, 이런데 왜 헤어졌지 이런데 헤어졌어. 저도 의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진짜 편안했고, 포근했던 그런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야. 이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헤어질 거를 갖다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음, 요구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어, 충격도 마, 마음의 데미지가 많이 났지. 왜냐면, 남녀의 관계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은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끝, 끝내 자기의 고집을 갖다가 내려놓지 않고 결국은 헤어짐을 맞았잖아요. 여러분이 이로 인해서 온 그, 어, 마음의 상처가 되게 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한동안 이 충격에서 헤어지,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도 이 사람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추억하고, 어, 그리워하고 어, 미안해하면서도 그렇죠 얘는 돌아가지 못해요 어, 얘는 돌아간다 해도 다시 이 자기 침체속에 무슨 이만큼만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침체속에 빠져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할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성격이잖아 이 사람의 어,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듯해요 음 근데 여러분을 그리워하기는 그리워한다 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음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음, 소중한 사람이다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음, 잊을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어, 여러분에 대한 생각, 어, 생각이나 추억이나 기억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이 헤어짐의 원인은 자기라는 것도 알아요. 어,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야. 어, 성격 자체가 힘들어, 어, 힘들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치 여러분의 생각을 가슴 꼭 쥐고서 산다.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 돌아오기는 힘들 수 있어, 이 사람 성격상. 돌아오는지 봐줘요? 여러분, 돌아오, 돌아오면 이 사람 받아줄 거예요? 한번 봐드릴까, 한번? 음, 어렵지 않지.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돌아오려 할까요?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음,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어디 봅시다. 음,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음. 이사람이 돌아올까요 이사람이 돌아올까요 이사람이 돌아올까요 음 마음은 있어도 돌아오진 못해요 음, 왜냐하면 이사람이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줬던 상처를 갖다가 어, 기억하고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같아어 이사람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어 이사람은 아마도 자기 문제 때문에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어,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돌아올 수 없다 어, 그리고 너무나 잘 알아 돌아온다 해도 자기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돌아올 확률이 커요 음, 못 돌아올 확률이 커 음. 음, 맞아요 이 사람은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어, 이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한테 못 돌아와요 돌아오면 여러분한테 상처만 준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어, 여러분이 싫어서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까봐 이 사람은 못 돌아와요 음, 음, 참 짠하네 어, 왜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해필 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융화하기는 힘든 성격이에요 어, 여러분들 마음 아프시겠네 음 이건 마음 아픈 카드다 아 여러분 기운내세요 어차피 이 사람도 자기 인생 사는 거야 어, 이런 케이스가 어 그런 것 같아 사랑하기에 어, 떠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이 사람한테는 그런 의지나 힘이 없어. 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지 도망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걸 갖다 딛고 일어설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어, 성격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암튼 음, 여러분 좀 기운 내시고 아 1번 카드 이래서 안 되는데. 아... 네, 여러, 이 사람, 이, 이 사람 마음 속에 여러분은, 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ING에요, ING. 음, 이 사람은 여러분 못이죠. 어, 오케이. 자, 1번 카드네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마음의 위로가 되셨길 바라요. 그래도 떠나간 사람이 나를, 어, 사랑한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어, 저주하고 우르렁대지 않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다. 자, 그럼 1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즐거웠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어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 니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응. 너도 그러니? 야, 우리가, 응. 인생 짧다. 응.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고, 서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응.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살자. 응. 헤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응. 그냥 서로 잘되기 바라주면 그것도 하나의 복을 짓는 게 아니려니 아니 그렇소 차 어디 봅시다 이번 카드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음오이 사람도 음오 오늘 카드 스타트 좋네요 다어이 사람도 그냥 그때 어 다시 시작했었으면 오히려 어, 헤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수많은 갈등과 범민 속에서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음. 이 사람은 지금 딱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보이진 않아 왜냐하면 이거 이별한 지 얼마 안된 케이스 같아요 음. 이 사람은 그때 내가 우리가 헤어진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올바른 선택이었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때 이렇으면 어땠었을까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엿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랬으면 우리가 더 어, 지금 좋았지 않았을까? 어,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노력을 했다면 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좋게 변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어,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더 노력해볼 거이라 생각을 해. 음, 이 사람은 약간 후회하는 게좀 강한데? 어, 후회하는 게 강하고 음 충분히 우리가 어,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만한 응 어? 그게 될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그걸 갖다가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약간 반전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어, 불만은 없는데 이 사람이 약간 실수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어, 그냥 그때 한 번만 용서해 주지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 같아 음 맞아 사랑했고 어 자기가 실수를 해서 여러분 우리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됐지만 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참 좋아요. 음. 응,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좋네. 근데, 이게 대단한 실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막,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니나노는 아니었던 것 같아, 니나노. 어, 리, 니나노, 막, 이런, 이런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어쩌다 보니까, 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순간 그렇게 된것 같은데, 갑자기 우당탕탕탕 하다가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음, 여러분의 냉정함을 보던 날을 생각한다. 음. 여러분의 냉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 여러분의 냉정함 음, 아, 이 사람의 말로 해드려요 어, 나는 어,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아, 의욕이 없어 모든 것에 음, 모든 것, 어, 내가 그때 조금 음,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어,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 내가 내 감정을 갖다가 조금만 절제를 했었더라면 너와, 나, 너와 나의 너와 나그 어, 따뜻했던 그런 관계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다 망쳐버린 것 같다. 이이 음. 이,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꽤 사귀었던 것 같아. 그냥 뭐지? 어, 어느 정도 사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아, 너의 그 차가운 모습을 보던 날 나는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어,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음, 내가 내가 너무 바보여서 내가 너무 바보여서 내가 너무 바보여서 너 같이 좋은 사람을 너 같이 좋은 사람을 음, 잃은 게 어, 여러분 여러분을 되게 좋게 생각해음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해요. 음 돌아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 주변에서도 이 사람 주변에서도 야 어지간하면 네가 빌고 다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음 어지간하면 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 오지 않았어요? 음, 연락이 왔을 것 같아. 음 남자는 뭐 괜찮아. 어, 남자 괜찮아요. 그 어느 정도. 어 저기 막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음뭐 사회 이 카드의 주인공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30대 어 중반 어 대학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기 어 초중반 자기 위치가 잡혀가는 어,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괜찮고 어, 여러분들도 괜찮고 이 카드의 주인공들은 둘다 괜찮다. 어, 왜냐하면 이게 그 나이가 젊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 어, 저기 꼭 이게 이 카드의 주인공이 30대 어, 초중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중반이 많다라고 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둘다 어, 둘다 괜찮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 어 여러분만 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음, 이 사람은 되게 갈등을 하는데, 여러분하고 될수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 됐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것 같아. 이 사람 그래도 괜찮잖아요. 어,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격이? 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도 않고 음, 좀 담백하고 어,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정직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다. 음... 이 사람하고 여러분 제외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응. 여러분은 없... 여러분도 혼자잖아 지금. 어, 여러분도 혼자 있는 것 같아. 응. 근데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단호하다. 아 응. 어, 요즘 저기 막 이번 요즘에는 어, 단호하고 이 사람이 음, 후회 많이 해요. 후회 많이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지 여러분이 후회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이 후회 많이 하고 돌아오고 싶, 돌아올 오고돌아 수만 있다면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응,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 엎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 사람이 음, 이 방식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진지하지가 못하다 어, 그래서 싫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음 자존심이 있어서 이렇게 막어그 영화에서 처럼 그렇게 못해 어 그거 영화야 영화 영화 너무 많이 봤다 어 그렇게 못해요 자,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어 그냥 더 가볍게 하는 거지 일부러 다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음. 그, 저기, 막, 그,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꽃 같아서, 오다 주셨다, 이러잖아. 꽃을 어떻게 오다 주서? 포장 이쁘게 내고, 그 꽃을 무슨, 무슨 수로 오다 주서? 사왔으면서도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특히, 한국 사람들 멋없잖아요. 음, 근데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음, 그렇게 가볍게 다가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한테선 그게 최선일 수 있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안 그래. 후회 많이 해. 후회 막심해. 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어, 후회 막심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이렇게 내려놓기에는 아깝잖아. 어, 아깝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절망보단 희망이 더 많은데 너꼭 굳이 그렇게 어, 저 어. 얄짤없이 나한테 잘라야겠냐라고 얘가 말을 하는 것 같아 우리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 너가 그리워 나 네가 진짜 그리워 너랑 헤어져 보니까 너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진짜 뭐에 씌어지, 뭐가 뭐에 홀려 가지고 너 같이 좋은 여자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음, 이, 이, 여기 이 카드는 요 재회할 제외, 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이 남자도 여러분이 이쪽에서도 여러분이 어느던도 여지만 준다면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은가 싶네 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지를 안줬으이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여지를 안줘 여러분이 어, 필요 없다 이거지 어, 필요 없다 어, 저기 막한번 배신한 사람이 두번을 배신을 못하냐 어, 여러분이 애누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것 같아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이 저기만 불러줄 때만을 기다리는데 예, 여러분의 애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시게 계속 이 사람 이렇게 안 받아주시려고요? 어 물어 보는 거야. 어. 이게 아... 음, 여러분이 안 받아주겠네. 어, 미련은 있지만 어, 받아주긴 쉽지 않다. 어, 미련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그, 미련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음의 상처까지 어떻게 못하잖아. 음 어, 그게 자꾸 떠오르는데, 어 그래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뭐 키스하고, 같이 앉고, 밤에 잠자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이나 뒤통수 친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이, 이 카드는 헤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어, 보이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어, 여러분한테 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준다 라는 건데 어뭐 정이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음뭐 그렇다고 딱 이렇게 막안 영원히 안볼수 있는 사이도 아닌 것 같아요 어뭐 회사 아니다든가 아니면 동네 아니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뭐지 뭐그 조인트된 무슨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서 안어 자꾸 보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하는 소리지 아예 안볼 수는 없다 어, 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사람 일은 뭐 이렇게 되다가도 나중에 마음은 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래요 암튼 내 2번 카드 여러분 그 사람이, 어, 너, 어,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낙엽 떨어지니 네가네가 어, 네가 그립다. 여러분, 이거 이 사람 별로 안 그리웠잖아. <웃음> 근데 상대방은 그리워하네. 어, 여러분 그리워합니다.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그때는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 니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어, 너도 그러니? 여러분, 어, 이 사람 혹시 뭐 푸사 같은 거 뒤져서 봐요? 뭐, 인스타그램일 수도, s n s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멀리서 이 사람이, 어, 저기 하는 거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어떤 모임에 조인된 게 있어갖고, 안 볼래야 안볼 수, 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어. 같은, 어, 같은 직장일 수 있고, 같은 모임, 어, 같은 동호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안볼래안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어, 뭐, 친구들을 통해서, 어, 뭐, 친구들 통해서, 뭐, 안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야, 야, 야, 야, 철수, 걔, 뭐, 요즘에 그렇다더라? 계속 듣기 싫어도 계속 들리는 거야? 어, 그런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천년의 분노가 맞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뭔지 알, 뭔지 알것 같아. 음. 와, 이, 저기, 마. 어, 이 사람이 그치,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어. 거짓말하고서 여러분, 어, 어 뒤통수 찌게 때렸어. 그래갖고 여러분이 진짜 천년의 분노, 어, 칼을 빼들었어. 왜 오늘 제목이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아요? 어, 어저께도깨 유튜브에서 도깨비가 하이, 그, 저기, 뭐, 그 재밌는 부분 났는데, 그, 저승사자잖아 손이 닿아야 알아. 그랬더니만. 쟤네들이라고 얘기해. 쟤네들이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된거 같아. 그랬더니만. 뭐야, 너 천년의 분노라며. 그랬더니만. 천년의 분노라도, 어, 저기, 뭐 그거 뭐지? 어, 뭐. 어디에다가도 있고 어디에다가도 없고 막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 오늘 주제가 천년의 분노였던 거야. 근데 여러분은 천년의 분노가 있어. 분노가 어디에다 있고 어디에라도 없는 그런 응, 그런 분노. 응. 천년의 분노. 응. 그 분노가 뭐냐 하면 응. 네가 응? 네가 어, 그 조통관계를 네가 깼어 어, 너와 나의 어, 그 다정하고 편안했던 그 관계를 네가 깼어 이 새끼야 음, 네가 뭐 그럴 것 같아 뭐, 그 이, 이거는요 이 그거예요 어, 그 바람이 났긴 났는데 이게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하고 바람이 난게 난 아닌가 싶어 음, 차라리 아싸리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아닌가 꼭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어, 어떻게 어떻게 다 그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치 어, 아주 그냥 어,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게 아닌가 어, 그 걔가 어, 그런 거지 뭐별 볼일 없는 연하고 사겨가지고 여러분이 와 완전히 꼴랑 저런 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말이 많아 주변에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 그 소리가 들러오니까 짜증이 나 이건 진짜 천년의 분노가 많네 바람이 피울 거면 아싸리 딴 동네 가서 피우든지 이게 다어 이 여러분 그그 그, 그 말이 돌아다니잖아. 아 햄이 남친 누구하고 바람났대. 그래? 어, 둘이 있는 거 봤대. 야 내가 모탈들하고 아, 봤어. 야그 햄이 어떡하냐. 걔 얼굴 박살내네 아니 걔는 아니 모탈 그, 관례가 없어서 걔다 박살. 걔 오징어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더더 뚜껑 열리는 거야. 어. 더 뚜껑 열리는 거야. 이 새끼가 진짜.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어, 이건 천년의 분노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다 듣기도 싫어. 어, 이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말해도 듣기 싫어. 얘도 변명을 웃긴 게좀 잘못했으면 변명도 해야 되잖아. 안 말도 안 해. 어, 안 말도 안 하고, 여러분도 얘, 얘가 뭐라 그러든 듣기도 싫고, 어, 얘는 안 말도 안 하고 있고, 여러분 드, 뭐라고 말해, 듣기도 싫어. 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ING 같은데요? ING에요? 어, 그런 거, 어, 그런 거 같고, 어, 사귄 지는 그래도 한번 나쁘지 않게 사겼다. 어, 나쁘지 않게 사겼고, 그래도, 어, 나름 맞춰주려고 노력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 어, 어,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요, 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꼬꾸라 어, 어, 어, 꾸겨져 있지만 실, 여, 여러분이 자기한테 어, 조금 어, 어떻게 나올까 조금 걱정하는 건 맞아. 어, 걱정하는 건 맞아. 이좀 저기만 생긴 거에 비해서 얘가 뭐딱 그렇게 저기 안에는 아닌 것 같아. 어, 배포가 있고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그런 애 같았으면 이렇게 어상 밑에서 다리 달달달달달달 떨어갖고 그냥 접시가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음그 책상 밑에서 다리 다다다다다 떨어요 <웃음> 그러고 있어 어 그렇게 막 이렇게 간 땡이가 크고 배포가 있는 애가 아니야. 어. 음, 여러분들 짜증 어 짜증 난다 쌍방이 다 짜증 나는 것 같은데 어, 말이 너무 많다 이게 누가 누가 이렇게 짜증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천년의 분노가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걸여러분일 확률이 높겠죠 이게 음 왜냐면 이게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야 음, 오래된 사건이 아니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일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보고 싶어 해요. 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음, 그리워하냐, 그리워하냐라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 생각한다, 생각한다라고 봐요.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뭐 후폭풍 이런 게 조금 세게 온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좀 얼떨떨한 느낌이 있어요. 어, 얼떨떨하고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음. 어, 어떻게 이걸 갖다가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서 조금 어, 어, 우왕좌왕하는 느낌? 감정에감정에 어, 머릿속이 복잡, 어, 머릿속이 멍하다, 어, 멍해. 멍하고 생각이 너무 많다 막 갑자기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는 거야 근데 슬슬 이제 후폭풍이 오기 시작하네 음. 이제 슬슬 실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 실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 이제 이제 뭔가 보여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된다 라는 거지 이때껏 몰랐어요 이때껏 몰랐고 어. 이때까지 진짜 머리가 좀 너무 복잡했다 그래야 되나? 아,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반응조차도 얘가 이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어, 너무 냉정하게 한 방에 딱 끊어내니까, 거기서도 약간, 어, 뭐, 뭔가 망치는 머리를 땅! 하고 맞은 느낌? 어, 그런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나고, 막, 어, 어 이손 이, 이 이런 거 알죠? 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슬슬, 어, 후폭풍이 오기 시작한다? 음,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슬슬, 어, 쫙, 지금 현실이 지금 살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음, 얘 아무래도, 음, 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한테 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 여러분들한테 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그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판단이 안 서. 음,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 음, 이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일단은 정신이 없, 정신이 없다? 어, 그리고 생각이 없다? 어, 이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지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멍했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설이 생길 줄은 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 듣기도 싫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이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한 것 같아. 꺼져 이게 이게 할거 이런 식으로 못 하, 예. 꺼져 이렇게 못하고 그냥 순간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노이즈 때문에 그냥 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어 그러니까 헤어져 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치 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빨리빨리 전개가 되고 변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음, 이제서야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생, 어, 상황을 갖다가 정리하기 시작한다. 어, 이제서야, 이제서야. 어, 이제서 슬슬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 어, 그렇게 해갖고 뭐다? 그치? 이, 이 사람은 여러분 한, 여러, 여러분 생각해요. 음, 너도 그러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잃고 싶지 않은 사람 음,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요 내가 되찾아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인제서 어, 슬슬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래서 여러분 그리워하는 거 맞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음, 부작용 없이 부작용 없이 여러분한테 어, 다가갈 것인가 어, 지금 고, 그걸 갖다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한테 어, 다가갈 것 같네 어, 다가갈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어, 일단은 다가가야지 어, 다가가고 어, 같이 어, 저기 막 맛있는 데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네 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니까 1대1로 가면 여러분들이 안갈것 같으니까 제가 그랬잖아 이거 다 아는 사람 같다고 어, 얘가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1대1로 가자 그러면 안갈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 명이 어울려서 어, 뭐 맛있는 데를 갖다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 어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어, 얘기를 할것 같아. 어, 얘기를 할것 같고, 연락이 오는, 연락이 왔죠? 어, 연락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꿈쩍을 안 한다. 음, 여러분들이 꿈쩍 안 한다. 어, 그럴 수밖에 없지. 어, 왜냐면, 아직까지 이게 상황이 벌어진 게 얼마 된것 같지가 않아. 상황이 얼마 벌어진 얼마 된것 같지 않고, 이 친구도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한다. 어, 노력을 하는데, 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어, 뭐, 이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 어, 대판 싸운 건 맞아.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둘다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 그니까, 일부러 손 놓은 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 그치, 이제서야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고서, 이 상황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실 건데, 음. 한번 어떻게, 저기, 막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까요? 응. 어디 한번 볼까요? 응. <웃음> 어떻게 할 건지 나도 궁금하네. 응. 만약에 어,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게 어, 기분은 나쁜 거 맞아, 기분 나쁜 거 많은, 맞는데. 솔직히 그런거는 있어요 바람은 용서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한번 용서하면 아, 한번 바람피면 계속 핀다고 근데 또 여기서 용서를 또 안하기도 애매한게 진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음, 그치 아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내기는 음, 아깝다 라는 거지 음,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까운 땀이 없지 않아요 음 아까운 감이 없지 않다 어. 어. 좀 다투, 다투는 게 있기는 한데 다툼이 있기는 한데 어. 잘될것 같네 어. 다는 아니어도 다투다가 자는 것 같아요 둘이 어. 그러고서 화해가 일단은 되는 건데 이게 화해 되고 자나서 어떻게 되나 음. 음, 노력한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노력하고 이거는 되는 것 같아요 어, 7, 8할 정도는 어, 제하고 저게 만나서 어 다투긴 해도 그게 이제 같이 그렇게 하고 하, 하룻밤 자고 나서 그렇게 하고서 화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약간의 뭐티각태각은 있어도 어 여, 여기는 화해합니다 어, 7, 8할 정도는 화해를 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거는 그냥 다툰 것 같아 이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오케이 3번 카드 즐거우셨나요? 나는 솔직히 여기서 화해 안 하면 어떡하나 진짜 되게 걱정했어 근데 결과가 좋게 가 나와서 정말 기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 네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응. 음, 제발 나들 그리워해다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4번 카드 뽑으신 분? 어. 그 사람이,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리워하네요. 음. <웃음> 여러분들을 그리워해 응. 너도 응. 이 사람도 그러네 응. 어디 봅시다 뭐야 여기는 응. 이건 뭐 카드 뭐더 뽑아 봐야 되나 이거 어디 한번 계속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뭐지 여러분 1억이 있기 없기 어 있기 없기 벌써 이미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서 잤어요 혹시? 음 그렇다고 서로 이렇게 쪽뭐 조율을 한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데 어,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서 어, 앞으로는 네가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이거는 이미 만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어디 부터봐요 여러분 만약에 안 만났으면 이거는 만날 확률이 높, 높을 것같아 그리고 이건 잤다. 음, 잤어요. 음. 반전이 들어왔는데 이거 왜 이러지? 조금 더봐야돼요좀 당황했네 잘 나가다가 어 혹시 그건가 자고나서 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잠깐만 조금만 더 여기 되게 중요해 어 여, 여기서 생사람 잡을 수도 있어서 그래 아, 선생님, 왜요? 선생님, <웃음> 근데, 음, 여러,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작거나 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합의점을 끌어올 수도, 어, 합의점을, 작거나, 한, 잔 케이스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적어요 어, 합의점을 끌어내오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에, 어, 그런 게 있어. 어,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지. 어, 의견을 일치를 못 봐서, 그치 이게 뭐다 어, 산으로 갔다 라는 거야 이 사람이 고민을 해 본다 라는 거지 어. 왜냐면은 너 그럼 앞으로 나랑 저기 하려면 어? 이제는 어. 저기 뭐 그녀 하고 헤어져 이렇게 된거지 어. 그녀 하고 헤어져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한것 같아 음. 왜냐면 그 사람하고 끝내기가 조금 그렇고 자기가 뭘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미 끝냈는데 뭘더 끝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제 약속을 해라 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해라 라고 하는데 뭘더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지 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녀 하고 끝내라 근데 그녀 하고는 이미 뭐 끝내고 안 끝내고 그런 관계는 아닌 거 같아 어. 그게 무슨 관계냐고요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굳이 불러가지고 야 우리 끝내자 그럴 필요가 없는 사이라는 거지 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흐지부지 됐는데 여러분이 가서 끝내라고 그런 거야 그 끝내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 싶은 거야 어. 끝내고 말고 한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또 불러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그러면 그, 그쪽에서 그 뭐라 이래 그래? 미친놈을 봤나? 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창뚜둥기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미치겠는 거지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으흠. 뭘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 뭐 정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어 가서 그년 정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 그렇게 하고, 뭐, 음. 그냥 조금, 그렇게 하니까 좀 예민해져 있다? 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나쁘지 않아. 감정은 나쁘지 않은데, 가끔가다 그렇게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뭘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음. 아니 근데 왜 잤어? 잤는데 또 중간에 한번 또 헤어졌다가 음. 맞아 음, 잔게 자, 자, 자, 어, 맞아요 한 7, 8알 정도 잤어 음, 자고서, 어, 개 정리해라고 하니까, 얘, 얘가, 얘가 좀 벙찐 거지. 뭘 정, 정리하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니었는데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뭘더 어떻게 하냐. 몰라. 선생님, 잘 앉았는데요? 예, 앉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음, 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생각하기엔, 아, 또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음.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그니까, 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놓기가 좀 힘든 관계가 아닌가 싶어 음이 사람하고 속공학 잘 맞잖아요 음 속공학 잘 맞으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면 항상 자고 나면 풀렸었어 자고 나면 풀렸었는데 어, 이번에는 자꾸 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어. 억으로 어, 억지 억지를 쓰는 감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좀 억지를 쓰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 뭐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약간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들어 뭘 어쩌라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음, 뭘 어쩌라는 거냐 여기서 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더 어쩌라고 음.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것같아서 너도, 너도 그러니 그러고 봤을 적에 얘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음. 여러분들의 매력에 푹 빠져 있고 얘는 여러분들을 놀 마음이 별로 없어 음. 여러분들 좋아해요 아 그래도 이번 카드들은 다 상대방이 우리 파랑새 분들을 좋아하네 좋아해 얘는 여러분들 좋아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음. 근데 여러분이 자꾸 억지를 쓰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얘가 약간 주춤하는 거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그죠 그래 그래 있어 얘가 주춤하고 잘 오지 않는거는 음. 그런 거지. 어, 자꾸 어, 그녀를 갖다가 떼내라, 떼내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떼내라는 거야. 어, 그냥 오빠 오빠하고 따르는 애인데 또 나한테 오지마 이럴 수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얘가 좀 난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거야. 얘한테 여자가 조금 잘 꼬여. 여자가 잘 꼬이는데 그이 얘하고 이제 한번 헤어졌던 이유는. 어, 여자들이 너무 잘 꼬이고 여자들이 자꾸 얘한테 막 비비고 이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아, 여자들 자꾸 비비잖아. 이게 팔짱 껴봐. 이 가슴 옆에 가서 딱 닿잖아. 그리고 그히아 어, 오빠! 하면서 팍! 자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면서 끌어 안고 그러면 가슴 닿잖아요. 남자들이 뭉 크라고 가슴이 온단 말이야. 그런 여우짓 하니까 여러분 뚜껑 열리니까 여러분이 다 그년들 다 끊어라. 이런 거야. 그문에 얘는 꿈꾸 말고 할 자식, 그, 런 사이가 아니야. 걔네들하고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끊으라고 푸시하니까 이게 난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난감하다. 음. 근데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치, 좋아한다. 여러분 좋아해요. 음, 여러분 좋아하고 어, 얘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말하는 것같은데이 사람의 생각을 음, 이 사람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안 찬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저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 이, 이, 이, 사, 이, 이 관계가 이제 와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네.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음, 그년들 다 끊고 하라. 그러는데 얘는, 뭐 끊고 자시고 할 사이도 아니다. 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자꾸 이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놓기 힘들 텐데, 응, 안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긁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점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참, 이만, 이만했던 게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어, 어떻게 할, 뭐, 뭘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어, 그년들 어떡하냐고? 얘한테 원래 그런 게 있어. 여자들이 잘 꼬여요. 음, 여자들이 좀잘 꼬이고, 음, 그리고 이 친구는 고, 자기 고집도 쉬어. 자기 고집도 쉬고, 어, 사람이 잘 꼬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음, 그래서 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때는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라고 과거형이잖아. 이게 지나간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오래 지, 지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걸로 봤을 적에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여러분이 그리운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어. 나눴던 그 사랑 같은 것도 되게 그립다 어, 여러분하고 속궁합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싸우기 여러분하고 꼭 화해를 갖다가 어, 그, 그 육체적인 관계로 풀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자고 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어,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 그렇게 어, 그년들 다 정리하고 근데 얘는, 웃긴 거지. 그냥, 오빠고 와서, 지가 와서 넘어지는데,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어, 너랑 나랑 헤어져. 오빠 지금 뭔 소리야? 미쳤어? 이렇게 되고, 야, 너도 일로 와봐, 도 우리 너랑 나랑 헤어져. 별 미친놈을 다 봐. 이렇게 되니까, 응. 그니까 얘가 난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치, 응. 아직까지 일게 어, 하고 있다. 어, 그렇지만 이게 우리 너와 나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구나라는 것같다가는 실감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워하고 떠나지는 못한다. 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이뭐 내려놓고 싶으세요? 어, 이뭐 내려놓고 붙잡고를 갖다가 이 타로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싶지 봐. 여러,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비전이나 뭐 이런 거, 장례성 같은 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어, 진짜 여자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요. 어, 나중에라도 올수 있, 있, 있 다면 어, 뭐 선생님, 아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 모르는 거야. 이러다가 이 사람이 훅훅 풍와서 다시 올 수도 있잖아. 그니까 좀, 살 살펴봐요, 비전 같은 거 어, 살펴보고 이 사람을 완전히 진짜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떠난 것 같진 않고 약간 여지는 남아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놓치고도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갖다가 한번 살펴봐. 어,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네. 왜냐면 어. 헤어지는 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 그렇지만 이어붙이는 건 언제든지 이어붙일 수가 없다고 이게 지금 약간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 희미하게 남아있어 이거거든 어. 그러니까 뭐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 안 끝난 건가요? 라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연락 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속궁합은 잘 맞잖아 잘 맞아요 이 정도면 음. 자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그때는 천년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 네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응. 어, 제발 너도 그래라. 어, 어, 이제 인생 뭐 있냐? 어, 서로 그리워하면 그리워하고 서로 그리하면서 살아도 어, 좋지. 그 저기 뭐야 한때는 추억을 만들고서 사지만 한때는 또 어, 추억을 먹고도 살잖아요. 어. 자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음. 10년의 근노인줄 알았는데, 어. 낙엽이 지이 너도 내가 그립냐. 어. 뭐, 얘 열심히 사네. 어. 참 열심히 산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거다 하면서 산다. 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는 약간 그몸 쓰는 직업이에요? 음.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다 쓰나? 어. 요즘에 그런 직업 있잖아. 오피스 잡인데 도 나가서 또 몸도 쓰는 일. 뭐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직업을 솔직히 맞추기는 딱히 힘들지.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어 저기 막몸어 머리도 쓰고 몸도 쓰는 직업이다. 어, 라고 뭐 보는 거죠. 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어, 약간 그러니까 굴곡이 있어요 커졌다 줄어졌다 커졌다 줄어졌다 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태 어, 전체적으로 커진 상태에서 어, 이런다 이런 거제손 어, 봐요 여기 있다가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러는 거 여기서 이러고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 어,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 나쁘지 않고 음 여러분만 생각하면 음, 가슴이 뭔가가 음, 따뜻하기도 하고 어, 따뜻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음,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내가 진짜 왜 그렇게 어,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그랬다 근데 이 사람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그때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 숨쉴 여유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 라는 거야숨쉴 여유가 생겼다 이, 여러분하고 헤어질 당시 너무 힘들었다 라고 봐요 뭐 지금도 그렇게 막뭐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한다면 어,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은 어, 나쁘지가 않다 라는 거죠 음. 힘든 건 마찬가지야.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자기가 자리를 잡아난 상태에서 힘든 거고, 그때는 진짜 이것저것 다 했어야 되고, 지금은 힘들어도 자기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 핸들링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질 당시 보니까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 음, 상황이 힘들어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내가 너를 두고 어, 내 지금 하는 일에 매진했어야 됐고 지금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만한 그 정도의 저거는 된것 같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오 어, 대단하네 박수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 진짜 개나 소나 힘든 사람이 여기저기 널려 가지고 그냥 말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 사람들로 널려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은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 라는 거야 그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이것저것 안한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 어디 봐 여러분도 혼자 잖아 여러분도 혼잔데 아, 왜 이제 다들 그런 다들 혼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짝을 못 만나는 거야? 너도 혼자 나도 혼자 그러면 그냥 우리 맘 맞춰서 그냥 서로서로 서로 삽시다. 얼마나 좋아. 아, 혼자 있는데 왜안 들이대냐고 혼자 있는데. 응. 혼자 있는 게 싫, 싫, 싫으니까 연애 타러 보고 어떡하든 응. 저기 건져 보려고 거울 한번더 보고 머리 한번더 비싸 보고 미정을 한번더 가고 이러는 거잖아. 왜 솔직하지가 못하오 왜. 응. 아이 못맞다 아 그렇잖아요 아 깔리고 깔린 게 여자고 남자고 어, 그리고다 혼자야 근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성격 맞고 말 맞고 대충 맞으면 맞춰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똥 맞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음, 여러분은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 지금이 좋아요 어. 굳이 그렇게 머리 아프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지금이 좋다는 것 같아 응. 네가 아무리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응. 나는 지금이 좋다 응. 나 그때 너한테 천년의 분노였어 임마 응. 근데 뭐 이제 와서 네가 저기 했다고 그러면 천년의 분노가 0 0년으로 줄어들 줄 아니? 응. 그냥 낙엽이지니까 응. 궁금했었던 거야 거봐 그때나 지금이랑 너랑 나랑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라고 얘기해 음, 그냥 낙엽이 떨어져서 그냥 생각이 났어. 그 노래 있잖아.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어, 그냥 그런 거야. 낙엽이 지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어,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 너도 그런지 음, 그런 거예요. 음. 음, 나는 솔직히 어, 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고. 어... 솔직히 내가 연애할 어, 정신이 없었다 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어, 만난다는 건 나한테는 조금 사치가 아니었나 싶어 이 예, 근데 파랑새야 어, 여러분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아직 안 왔는데요 어, 여,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 연락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음. 왜 못해요? 왜 못하긴? 왜냐면 이제 이제서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어 여전히 뭐다 그치? 여전히 힘들건 마찬가지야. 그때보다 낮았어요. 그때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글쎄 여러분한테 어. 만족된 그런 관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 그것도 그런 거지. 어, 이 사람은 생각을 해. 여러분한테, 어, 진짜 안 싸우고, 제대로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지금 이, 그렇잖아 요 여기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이 울타리를 갖다가 뛰쳐나가서 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야지 다른 울타리로 가는 건데 그게 진짜 어... 하... 잘하는 걸까 힘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내가 상황이 그렇게 확 어,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뭐 대단하게 바뀐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꼬라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아닌데 그네생각에는 네가 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너랑 나랑 사귀게 되면 그때하고 뭐가 다르겠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이 좋거든 응. 그런 것 같아 난 지금이 좋거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분들이한테 근데그 마음이 막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음, 할 일이 많다 어,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씩 뭐라 뭐라 어떠한 뭐라 뭐라 기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이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적기도 나고 그냥 어,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어 드는 것 같아요. 음, 드는 것 같아. 만나볼까? 그래볼까? 그렇지만 망설이게 된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옛날보다 형편이 낮았다 그래도 확 낮은 것도 아니고 딱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힘든 것 같고 제가 나한테 진짜 달달한 사랑을 주기에는 제 환경이 아직도 헤쳐나갈 것이 많은데 제가 과연 응응 응. 저기, 막 사랑을 나눌 처지가 되나, 이거지. 여유가 있나, 처지라기보다 정신적인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한다는 거지. 얘도 그걸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고,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줄 알면서도 응,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가끔씩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힘들어도 참고 가볼까 어 지금 내상황이 힘들고 어 연애를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놓치는 게 나은 건지 이대로 흘려보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힘들어도 그래도 끌고 가는 게 나은, 나은 건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알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이 좋잖아 여러분들의 고민은 지금이 좋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로 뛰어들어야 돼이 힘든 대로 이런 거고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지금 그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그래도 저기 막 나름 그래도 조금씩은 어 여, 그 뭐지 데이트를 하, 하자고 그 한번 해볼까 라는 거지 어. 계속 생각만 한다 딱히 움직이지는 않는다 쌍방이 다 어. 왜냐하면은 해쳐나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힘들어도 가볼까라고 음.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더디더라도 어. 더디더라도 어. 너 나랑 같이 어려움을 어 함께 헤쳐나가 볼래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어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노도 아니다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다 이거 뭐야 앉을 것도 쓸 것도 아닌 걸로 되어 있네 음. 여러분도 고민은 되는 거지 딱어 계산기까지 안 두둥겨 봐도 이 판이 보이거든 음. 이 판이 보이기 때문에 어, 섣불리 예스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할 no 수도 없는 게 얘가 진심으로 다가오거든 음, 진심이 느껴지니까 노 o 도할수 없는 거예요 어, 이를 어쩌면 좋나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완벽한 상황이란 있을 수 없어 음, 뭐 하나 잃지 않고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음. 여러분이 망설이는 건 그렇게 대단한 사랑은 안 아니니까 망설이는 거고 그렇다고 혼자 있기도 뭐하고 아 그렇다고 딱히 누군가 내 옆에 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혼자 있기도 싫고 음 애매하죠 음 이왕이면 나한테 좀 들러붙는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들러붙었으면 좋겠는데 애매하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지금 생각 중이라고 나오는데, 쌍방이 다. 음, 이 남자도 여러분한테, 어. 그렇게 제안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으면 여러분 등에다 빨대 꼽으려고 들겠지. 응. 그렇지만 자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대로 놓게는 여러분을 놓칠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막 여러분들이 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팍! 파랑새야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형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할 만큼의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진짜 경제적으로 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경제가 쪼들리다 보면. 이게 사랑을 그만큼 줄 수가 없어요.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과거보다 낮았지만 스틸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가 많이 망설였다는 거고 여러분도 그걸 알아. 얘랑 같이 사귀게 되면 이게 사귀면서도 내가 얘랑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가 너무 바쁘거든. 어,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의 리듬에 박자를 맞춰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 힘들어도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같이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확률이 높아. 음, 제안을 했을 노률도그니까딱두 케이스예요. 그냥 난 이대로 살란다 아니면 제안해서 힘들어도 갈란다 근데 힘들어도 갈란다가 65% 어 그냥 이대로 살란다가 3 5요왜 65%냐면 이게 흐름이 그래 흐름이 힘들어도 한번 가보자 근데 예스는 아직 대답은 안 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어 대답은 뭐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요? 선생님 언제야? 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 대답이 나오겠지 가능하면은 예수 쪽으로 가겠지. 어. 왜냐하면 막 둘이 막 죽어라 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없어. 어. 이 사람이 까칠하게 했던 거는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이 사람이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이 사람이 약간 어, 좀 긍정적이고 발랄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까칠해진 거예요. 원래 이사람좀좀좀 어,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어,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잖아이 사람의 처한 자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까칠해진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응, 몫이고 응. 뭐 가볍게 그냥 뭐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러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 그게 뭐 크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좀더 알아보고 가능성을 갖다가 어 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사람하고 가는 것도 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봐라. 예수 너이 뭔가를 갖다 결정하기 전에 어. 가능성, 장례성을 타진해보고 그때 예스 오 o 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낙엽이 떨어지네. 네가 그립다. 너도 그러니? 라고 봤을 때 yes,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힘들지만 그치,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네, 5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